네 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인버터, 그리고 주행 충전기 거기에 하나 더 MPPT 태양광 충전기까지 내장된 올인원 파워뱅크입니다 야, 이거 만드는데 1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계속 예전부터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드디어 나왔고요 이 제품의 배터리 용량은 12V 120A고요 와트로 환산하면 뭐 1440W시죠 그 저희가 밖에 나갈 때요 그 돗자리 하나 펼치고 선붙기 정도 틀고 하는 뭐 핸드폰 충전하고 노트북 정도 쓰는 그런 나들이를 나간다면 여기 보이는 요런 요거 예쁘죠 중국산 파워뱅크에요 오르는 요런 작은 파워뱅크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나가서 하룻밤이라도 자려고 한다면 이런 애들은 용량이 너무 부족해요 최소 100암이상 되는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이 파워뱅크에는 120 암페어 배터리에 가장 적합한 1200 와트 출력의 인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 2 0 v 가전제품을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1200 w 라면 어느정도 일까요 그 적은 출력은 아니에요 웬만한 가전제품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한가지 애매한게 있어요 바로 나가서 꼭 쓰고 싶은 전자레인지 저희가 이거 가지고 전자레인지 많이 테스트해 봤는데요 700W 전자레인지 중에서 삼성전자거 있죠 삼성전자꺼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요 근데 다른 중소기업 제품이나 대우전자꺼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비전력을 측정해 봤어요 700W 전자레인지 기준이에요 삼성전자 전자레인지는 소비전력이 1100W가 나오고요 다른 회사 제품은 1,300W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쓰고 싶다면 삼성전자 700W짜리 아니면 좀더 작은 거 중소기업 제품 600W짜리를 쓰시면 됩니다. 예, 그럼 한번 테스트를 시작해 볼까요? 편하게 쓰려면 이런 멀티탭이라고 하죠? 멀티탭과 같이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근데 주의사항은 최대출력이 1,200W라고 했죠? 1200W이기 때문에 내구 동시에 쓰는 거 문제가 없어요. 선풍기 4개? 문제 안 돼요. 선풍기 조명 아니면 뭐 노트북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전열기 2개는 동시에 쓰시면 안 됩니다. 총합이 1200W 미만으로 커피포트도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거는 1800W예요. 대부분이. 그런 커피포트는 사용할 수 없고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쓰시려면 1,800W짜리 큰거 말고 요 조그만 거 있거든요. 요거는 500W짜리예요. 여러분 500W짜리 쓰시면 충분합니다. 써볼까요? 당연히 되겠지. 예, 500W짜리 커피포트, 뭐 1,200W 미만 커피포트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이용해서 인덕션도 쓸수 있어요. 단, 1,200W 출력 미만 인덕. 인덕션 이라고는 요거 요것도 한번 틀어 볼게요 자 꼽아주고 얘도 딱 1200W 예요 얘는 꺼주고 꺾고 자 물을 끓여 볼까요 키고 1200W 미만 인덕션은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보이나요 1200W 미만 인덕션이고요.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열기 두 개를 꽂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해볼까요? 자, 꽂았습니다. 그리고 틀어봐요. 그럼 바로 소비 전력 어떻게 되나요? 어, 왜 돌아가지? 아! 자, 1200W 이상이 되면서 경고가 나오면서 과출력 에러가 납니다. 이제 끌게요. 네. 예, 방금 인버터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 파워뱅크로 전기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너무 많이 했다 12V 1 2 0페어면 둘을 곱하면 돼요 1440W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전자제품에는 소비전력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소비전력으로 1440을 나눠주면 돼요 그 전기장판 아, 전기장판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12V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그 60W 직류 전기장판을 24시간 쓸수 있습니다 여름에 선풍기 많이 쓰죠 선풍기 보통 30W 정도 되고요 48시간 무시동 히터도 30W 정도예요 그런 제품들은 48시간 이틀 내내 쓸수 있네요 그리고 빔프로젝터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빔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조그만 애들은 40에서 50W 정도 돼요 그리고 냉장고도 40에서 50 정도 되죠 그런 제품은 36시간 동안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갖고 나가면 노트북 같은 것도 쓰고 싶잖아요. 노트북은 충전기를 연결해가지고 쓰죠. 그 출력이 50W에서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제품들은 30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올인원 파워뱅크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퀀텀캣 올인원 파워뱅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저희 같은 경우는 올인원은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컴팩트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1 2 0암페오인원 제품 치고는 그래도 작은 편이에요 그래도 무거워요 20kg 정도 아, 20kg 들고 다니기 쉽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들고 다닐 수는 있어요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집중을 했고요 시거 잭이 두개 있고요 온 가족이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USB 3개 C타입 단자 1개를 달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전류 단자도 한개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이렇게 생긴 중국산 오인원 앱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XT90 충전하고 전기를 뺐을 수 있는 XT90 단자가 하나 있고 그 아래쪽에는 만능 충전 단자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예, 퀀텀캣 오인원 파워뱅크에는 헤더웨이 정품 원통형 셀을 사용했습니다 그 3.2V 20A 짜리 셀이고요 이 셀은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높은 방전도 가능한 셀입니다 1200W 인버터를 돌려도 전혀 무리가 안 되고요 톱으로 자르거나 구멍이 뚫려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셀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말에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직 촬영은 안 했는데 주말에 제가, 저 여기서는 좀 힘들고, 저희 안산 공장에 가서 이 쇠를 한번 잘라볼까 합니다. 인산철 배터리라는 건데 만약에 이게 유치이온 배터리였으면 딱 딸려고 내리쳤을 때 아마 거의 빠박하면서 폭발했을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딴거 보니까 연기도 안 나요 뜨거워지지도 않고 배터리 딸기 성공 퀀텀캣 올이런 파워뱅크의 가장 큰 특징은 요 만능 충전 단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전선을 기본으로 이게 몇 미터죠 2미터인가 그 정도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전선이 짧으면 요거는 연장선이 있어요 연장선으로 연장을 하면 됩니다 요 제품은 중국산 오리넘 파워뱅크고요 사실 디자인적인 완성도에서 따지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국산 오리넘 파워뱅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도 상담 들어왔을 텐데 음. 뭐냐면 12볼트 이 파워뱅크에는 220볼트 단자와 시거 소켓 그리고 아주 작은 전기를 내보낼 수 있는 DC단자가 있어요 뭐가 없지? 12볼트 큰 전기를 내보낼 수 있는 단자가 없어 아. 있는 제품이 없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12볼트 제품 중에는 150와트 이상을 소비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게 저희 무시동 히터죠 평소에는 30와트 밖에 안쓰는데 시동을 걸 때는 점화기가 작동되면서 150와트 이상의 전기를 씁니다 시거잭으로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거 뭐 어떤 다양한 뜨거운 바람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200와트짜리 뭐 그런 제품 그런 제품들쓸 때는 이 제품 가지고는 쓸 수가 없어요 맞는 단자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대전류 단자를 달아버렸고요. 그런 제품들 대전류 단자에 연결해도 되고 XT90 단자에 작업, 단자 작업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전류 단자가 있으면 뭐가 좋냐면 항상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아, 이 배터리 가지고 자동차 점프를 할수 있습니까?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대전류 단자가 있으면 전선을 굵고 짧게 해서 자동차 메인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놔두면 자동차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됩니다. 그때 시동을 걸어주면 자동차 시동이 걸려요. 아 물론 얇은 전선 가지고 좀 길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30분을 물려놔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오리원파워뱅크란 제품은 어느 분들에게 필요할까요? 오리런 파워뱅크는 가벼운 차박, 텐트 또는 야외활동에서 220V 전기를 사용하기 편한 제품이에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파워뱅크는 오리런이란 제품, 뭐 저희 걸다 떠나가지고요. 모든 오리런이란 제품은 캠핑카 매립용으로는 아니면 차박차 매립용으로는 그다지 저는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왜냐 이 올인원에는 뭐가 다 들어있어요 배터리 들어있지 인버터 들어있지 충전기 들어있지 들어있는 게 많아요 들어있는 게 많을수록 뭐다 각자의 파트들이 고장 날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캠핑카에 매입하는 배터리를 찾으신다면 올인원 제품 하지 마시고 분리형으로큰 배터리를 달고 더큰 인버터를 달고 3000W 정도 되는 더큰 충전기를 달고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왜 쓰는 거냐 아까 뭐랬죠? 가벼운 야외활동이나 가벼운 차박 1박 얘는 장점이 뭐냐면 충전시킨 다음에 들고 나갔을 때 만약에 제품이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있다면 어떻게 돼요? 들고 나가서 항상 텐트치고 배터리 내려놓고 인버터 꺼내고 전선 꺼내 가지고 연결하고 번거롭잖아요. 그 번거로움을 없애준 게 바로 오리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매립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나요? 자동차 주차하고 인버터 연결 다시 안 하요? 안 하잖아요. 왜? 이미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땐 분리형이 무조건 좋아요. 얘는 언제? 차에서 내릴 때. 내릴 때아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리고 연결하다가 실수해가지고 망가뜨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100번 정도 나가서 배터리 내리고 인버터 연결하다 보면 한 번쯤은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 거꾸로 하더라고요 <웃음> 나도 그래 나도 저도 플러스 마이너스 거꾸로 연결한 적 많고요 심지어 방송 찍다가도 거꾸로 연결해 봤어요 저는, 저는 기억하기 싫어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동차 매립용으로는 분리된 걸 쓰는 게더 좋고 편합니다. 이건 언제? 차에서 많이 내려야 되는 분들. 차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차에서 텐트 싣고 갔다가 텐트 치고 그 옆에 설치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자두 번째, 이 제품이 또 필요한 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요즘 시골에 그 작은 농막 설치해놓고 세컨하우스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막에는 외부 220V 전기를 끌어다 쓰면 불법이에요 수도 끌고 와도 불법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음. 농막은 집이 아니야 임시 건축물도 아니에요 창고 같은 거 임시창고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는 순간 그건 집이잖아 그러나 농막에서 배터리를 이용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아무리 농막이라고 해도 현대인들이 여러분들이 전기 없이 하루라도 살수 있나요 우리 전기 없으면 하룻밤도 못 자요 그럼 농막에도 전기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배터리 놓고 인버터 놓고 근데 그것도 너무 귀찮은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 딱 좋은 제품이에요 이거 그냥 농막에 갖다 놓고 멀티탭 연결하고요 농막도 지붕 있죠 지붕에다가 300W 편을 한 장만 올리세요 그냥 평평하게 올려도 돼요 그래 가지고 전선 끌어가서 꽂아요 네. 그러면 농막이 보통 일주일에 한번 간다 월화수목금 충전돼 있습니다 주말에 전기를 쓰시는데 풍족하게 못 써요 물론 밥할 땐그 농막이잖아요 가스레인지 쓰고 난방도 웬만하면 무시동이터 같은 걸 활고요 요걸로는 어디에 전기를 쓸수 있냐 농막에서도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충전하고 노트북 같은 거 사용하고 텔레비전 보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볍게 커피 한잔 끓여 먹고 뭐 조명 쓰고 그 정도 주말에 사용하는 거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 태양광 패널 가격 한 20만 원 정도고요 뭐 전산과 부자재 다 해도 몇만원안 돼요 얘랑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면 그총 200만 원 미만으로 농막에 합법적인 전기 공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또이 제품이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까요 어, 거리에서 음악 연주하는 분들이 있죠 버스킹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고요 어떤 야외 행사나 파티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가 없는 곳에서 그럴 때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드론 촬영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트 드론이 한번 날리면 배터리가 뭐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15분, 20분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계속 드론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 분들에게도 적당할 것 같아요. 뭐 아니면 RC 배터리로 충전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더, 좀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네. 이오리원 파워뱅크와 어떤 좀 라이트한, 가볍게 들고 날수 있는 접이식 태양광 패널 있죠. 두 개의 조합. 이두 개의 조합이 아마도 가장 유용한 재난 대비 물품이 아닐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어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전기가 끊긴단 말이야 그랬을 때 태양광 패널로 무한하게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저장하고 아 물론 그때는 아껴 써야지 어디에 쓰는 거냐면 핸드폰 같은 거나 노트북 그런 통신 IT 장비 충전이나 아니면 그때는 쓸수 있는 게 아마 제 생각엔 라디오 밖에 없을 거예요 그 충전식 라디오 하나 그 정도를 충전하는 데 유용하지 않을까 왜냐면 태양광 패널 있으면 계속 충전해 가지고 몇년 동안 계속 조금이나마 비상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살아 남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그 네. 라이트 같은 것도 화이팅. 생존 용품이 그런 거 있어 뭐냐면 일단 타인과 통신을 해야 되는 아니면 방송을 듣는 장비가 있고 오, 오. 손전등 <웃음> 선전동 충전도 할수 있고요 네. 진정할까요? 예. 네. 아뭐 그런 좀 너무 많이 나갔나요? 네 예. 네.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오늘 퀀텀캣 저희가 우리는 파워뱅크에 대해 조금은 장황하게 설명을 해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 딱 출시했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고객님들 요새 이 설치 각도에 대해서 질문 많고요 설치 각도 같은 경우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요 그냥 요 상태로 넣는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안에 배터리 셀 들어가 있지 인버터 들어가 있지 충전기 들어가 있지 그래서 거꾸로 놓으면은 당장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뭐 나사가 풀린다고 하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요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의 AS? 관련 저희 AS 뭐 무상 1년 당연히 되지 그리고 이게 캐시 인증 받은 제품일까요? 네 캐시 인증 당연히 받았고요 네. 주행 충전기라던가 전선의 음. 뭐 최대 길이 뭐 제한이 있을까요? 뭐 태양광이라던가? 어, 길이 제한은 보통 최대 제한은 저는 6m 정도로 봐요. 음, 네. 6m 넘어가면 계속 전선은 굵어져야 되고 태양광 패널은 좀더 길어도 된다. 왠지 알아요? 전압이? 36V에서 40V 가까이 되잖아. 음, 음. 걔는 좀더뭐 10m 정도 돼도 괜찮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새로 출시한 올인원 파워뱅크에 대해 아, 조금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저죠, 개인적으로. 올인원이란 제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다? 어, 고장 어, 고정날 확률이 각 파트별로 다 바,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성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한번 저희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는 저희가 처음 만들어 봐 가지고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야지 더 편한지 감을 잡아 가고 있는 단계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제품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 보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